야 랍스타 으할 어, 랍스타입니다 예. 아직 살아있어요 예, 아이 살아있는 뜻으로 배정이 됐네요 아어하고 꼬리 쪽회하고집게 쪽은 한번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. 야여기그 17만 얼마였어요 근데 뭐 쿠폰 쓰고 좀 카드 제휴되는 거 그거로 결제하니까 좀 할인이 되더라고요 네 요거 오늘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<웃음> 뭐 제대로 떠지진 않았지만 예. 그래도 한번 분리을 해봤습니다 있어? 예. 와, <웃음> 자. 랍스터 오야 회 그리고 음. 어, 찜자이 맛있는 랍스터 찜 랍스터 회 맛있게 한번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영상 보시기 전에 항상 궁금해 하시는거 아직까지 댓글 많이 달리는거 예. 자, 왜 혼자 먹냐 항상 와이프는 왜 안주냐 아시는 분들 아, 같이 먹으려고 양좀 충분한 걸 샀어요 근데 와이프는 이제 여기 안 땡긴다고 해가지고 지금 족발을 따로 어, 시켰습니다 아, 절대 맨날 혼자 먹지 않습니다 네. 아 이게 저 저번에 공평한 갔을 때 이걸 팔던데 좀 진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인터넷에 서 한번 사서 그냥 좀아 오늘 한번 좀 즐겨보게 됐습니다. 야. 와... 생새우회보다 훨씬 더 탱글한 식감이 입안을 빡 채워주네 요아요거는술이나안 먹으면 안 되겠네 요아랍스타 회는 제가 조그만 거로도 먹어봤는데 확실히 좀더큰게 맛은 좋은 것 같아요 음, 야, 일단 자, 오늘 단자, 쏴, 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, 패턴 모양은 그렇게 좀 이쁘게 떠지지 않았지만. 너. 야, 이건 이제 단독적으로 이제 소주랑 한잔해야겠다. 처음 딱 혀에 닿았을 땐좀 부드러운 느낌. 그러다가 딱 한입 딱 씹으면 은 탱글함이 빡 터져요. 그래서 어우야~ <웃음> 자, 얼~ 어? 싸서! 어 자네 딸의 시간도 못 기다리겠네. 아, 이건 소주다. 아, 진짜... <웃음> 아유, 자석! 발아나 해지지 <웃음> <웃음> 그니까 러 부드럽고 탱탱한 느낌이 나면 이것도 익힌 사람은 또 완전 쫀득탱탱 아 음. 우와 샤 <웃음> 조금만 찍게 봐요 자. 미쳤다 미쳤어 아. 아우 자자 아니 지금 완만 우리 와이프 지 안먹는다고 해도 요 살은 아, 지금 이건 강제라고 좀 매겨야겠다 안되겠다 와이프랑 맛 한번 봐야지 나, 아이 턱을 너무 만족시킵니다 진짜. 아 씹는 맛 진짜 훌륭해요. 아 역시. 아또 사사. 근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리겠네. 씹었더니 저는 좀 맛은 좋은데 살짝 스펀지 씹는 느낌도 살짝 들어요. <웃음> 아 이쪽 이제 발이 이렇게 있다면 요, 요 이쪽 이쪽 부위가 정말 맛있었습니다. 아오 여기서 살이 또. 啊到好撒上 s 嗯。<音> 자 d u 와 우와 뱃어 아우. 아 음. 내장 진짜 쓴맛 하나도 없고 느끼함 없이 이렇게 와. 엄청난 고소함이 쫙 퍼지는 게 나. 미다 회가 별로인 게 아니라, <웃음> 와, 오늘. <웃음> 제가 평상시에 진짜, 여러분 제 영상 아니 이렇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, 나름식을 좋아해요. 근데 오늘 지금 회 놔두고 지금, 저런 랍스타를 지금 계속 먹고 있네. 아, 대박이 됐어요 그렇다고 절대로 회가 뭐 떨어진다 뭐 그런게 아닙니다 수 네. 쏴가 아, 음. 아. <웃음> 어우 발도 살이 있네. 나. 아 어이 사사 어. 아 지금 여기 아직 발라먹지 않은 몸통살 그리고 꼬리 꼬리 이쪽에 좀 살이 좀 붙어있어요 요거하고 요거는 좀다 먹을거 아. 조금 아쉬우니까 마무리 코스로 라면 한번 끓여가지고 남은 예. 소주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랍스터 아. 그래가지고 라면을 끓일 건데, 요거 아까 저 와이프한테 먹으라고 줬던 거, 요거 진짜로 와이프가 진짜 안 땡겨가지고 예 진짜 맛만 봤어요. 예살 해가지고 어 라면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랍스터 라면 <웃음> 완성 오 oh. ا ل 어 oh. 어우 아까잠야 그래도 뜨겁다 어 아. 국물 기가 막힌다 진짜 아. 아까 제가 넣었던 달걀 어, 아... 제가 꼭 여기 랍스타를 넣어서 그런 것만 아니라, 라면에는 새우든, 뭐, 개든, 아니면 뭐, 가재든, 야, 뭐가 들어가면 더 맛있네. 아, 국물이 진짜. 아이고 오늘 또 너무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아 먹기 전에 저는 일단 오늘 그회 랍스터 회만 제가 정신이 좀 팔릴 줄 알았는데 어, 막상 먹어보니까 회도 너무 좋았지만 어, 랍스터 찜야 진짜 좀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진짜 맛있고 어, 매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, 사람들 오늘 또 맛있게 잘 먹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